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구리를 붙잡는 꿈. 너구리를 붙잡는 꿈을 꾸게 되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지위가 높아지며 재물이 많이 들어올 길몽이다. 넓은 강에서 어망으로 물고기 잡는 꿈. 생산, 식품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노란 국화 한 송이를 손으로 잡는 꿈.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예쁘고 아리따운 님을 지혜도 낚아 데이트를 한다. 논두렁에서 개를 잡는 꿈. 논두렁에서 개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예상치 않은 계기로 꿈에 개를 잡은 만큼의 상당한 재물을 얻게 된다.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운수 대통하게 된다. 행재, 선물, 물품, 먹거리가 생긴다. 논에서 개를 잡는 꿈. 그 잡은 수요만큼의 돈이 생긴다. 높이 뛴 벼룩이 바닥에 앉을 때 잡는 꿈. 높이 뛴 벼룩이 바닥에 앉을 때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공직자는 전부되거나 전직한다. 누군가 와서 손을 정답게 잡는 꿈. 누군가 와서 손을 정답게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부담 없이 받게 된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꿈.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누런 사슴이 안방으로 뛰어들어 잡는 꿈. 태몽으로 아들을 낳을 꿈이다. 다리 아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지켜보는 꿈. 다리 아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지켜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학업, 사업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을 암시한다.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가출한 여성이나 술집 여종업원들과 일시적으로 불란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다슬기를 잡는 꿈. 길몽으로 결혼이나 취직이 될 꿈. 달리는 쥐를 돌로 쳐서 잡는 꿈. 잔꾀를잘 부리는 소인배를 설득시켜 이를 성사시킬 수 있다. 닭을 잡는 꿈. 닭을 잡는 꿈은 우연한 기회에 횡재를 하거나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모전이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에서 채택되어 상을 받는다. 대형 어선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못 잡는 꿈. 자사의 경영 전략과 기술 및 정보 부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단, 실패, 고난, 불경기 등의 불운이 닥친다. 도둑 잡는 꿈. 도둑이 나오는 꿈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보통은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을 쫓아가는 꿈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을 잡았다면 소중한 것을 보호하게 되는 꿈입니다. 도망가는 쥐를 돌로 잡는 꿈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나 한군데 몰두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일을 성사시킴 골치 썩이던 일이 잘 풀려 성사되는 꿈 독수리가 멧돼지를 낚아채 잡는 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강지 투철한 사명감과 용감한 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신속정확히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투자, 행재 재물, 낙철 등의 기운이다 동굴 속에서 어떤 짐승을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거나 수험생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합격될 수 있다. 동물의 목을 잡는 꿈. 입학시험, 고시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된다. 길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뜻밖의 행재수로 빼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 돈, 식복, 행재 등이 있다. 길을 가다가 코뿔소를 만나 이내 뿔을 잡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큰 대업을 이룬다. 승진, 입신 출세를 하게 된다. 길을 걸어가다가 꽃가지를 잡는 꿈. 공원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우연히 곱고 예쁜 사랑을 만난다. 깊은 산 중에서 사슴을 잡는 꿈. 깊은 산 중에서 사슴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국가구시나 권위있는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원하는 일을 할수 있다. 꽃게 잡는 꿈. 꽃게와 관련된 꿈은 물고기 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꽃게를 잡게 되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가 꽃게나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다른 특징이 있는 개라면 해몽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꽃밭에서 놀다가 제비를 잡는 꿈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낳는다. 애인, 친구, 재물, 구애 등이 있다. 꿰꼬리가 품 안으로 날아들거나 두 손으로 잡는 꿈 남성인 경우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거나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고 태몽인 경우에는 장차 태어날 아이가 유명인이나 가수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나무 위에 올라가 뻑뻑새를 잡는 꿈. 임산부는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취득 등이 있다. 낚시로 많은 보고대를 잡는 꿈. 복권 등으로 뜻하지 않은 돈을 얻거나 행제하여 재물을 쌓는다. 낚시로 물고기 잡는 꿈. 낚시로 물고기 잡는 꿈은 길몽으로 해몽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된다면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낚시를 할때 장어나 가물치 같은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꿈 매우 어려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직, 돈 벌기, 연애, 구인 등의 일이 성사가 됨을 의미합니다 낚시질로 싱싱한 물고기를 잡는 꿈 계략이나 지혜로 돈을 버는 등 계획하고 있는 일이 성사되고 사람이나 일거리를 얻게 됨 날고 있는 인고한 마리를 손으로 잡는 꿈 어떤 문화의 공간이나 모임에서 예쁜 사랑을 낳게 된다 행제, 재물, 성취 등이 있다 날아가는 봉황새를 손으로 잡는 꿈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만인의 대표자가 된다 뜻밖의 호운을 잡는다 날아가는 새를 잡는 꿈 외부로부터 소식이 있을 징조이다 남의 집 비둘기가 날아와서 잡는 꿈 비둘기는 평화와 선량한 사람을 나타내므로 남의 집에 있던 여인 가정부가 내려와 한동안 살게 된다. 그러나 새는 종래 하늘로 날아가므로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 돼지 잡는 꿈 돼지꿈하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복권 당첨자가 돼지 꿈을 꾸게 되지요 돼지 잡는 꿈 역시 많은 좋은 돼지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궐을 획득하는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를 해치러 오는 호랑이와 사자를 때려잡는 꿈 태몽으로 출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징초 두꺼비를 잡는 꿈 여자는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고 사업가는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됨. 많은 벌떼를한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수가 대통하다 작은 사법권과 명예를 얻는다 많은 조개를 잡는 꿈미혼녀의 경우 혼담이 오가고 자신의 창작물을 남에게 보여주게 되며 임신한 사람은 여아를 낳기 쉽다 아기가 장차 많은 재물 사업체 창작물 등을 성취시킬 사람이 된다 말라가는 저수지나 흙탕물 속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정당치 못한 행위로 재물을 모으게 됨. 맑은 냇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생산, 유통, 식품,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떼돈을 벌게 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맑은 냇가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 임산부는 똘똘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행재 재물, 식복이 생긴다. 맑은 물에서 맨손으로 연어를 잡는 꿈. 백수건달이 뜻밖의 행제를 하여 쾌제를 부르게 된다. 총각의 어떤 모임이나 문화의 광장에서 현모양처감의 여인을 낳는다 맑은 물에서 월척의 잉어를 잡는 꿈. 확 트인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눈 먹거리 등이 생긴다. 맑은 물 위에서 물오리를 잡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맑은 물이 있는 도랑에서 우렁이를 잡는 꿈. 딸을 낳는 태몽. 태몽이 아니라면 길몽, 맑은 물에서 다슬기 잡는 꿈, 길몽으로 결혼이나 취직이 될 꿈, 맹수나 호랑이를 때려잡는 꿈, 태몽으로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 머린이를 잡는 꿈, 불안한 상황이나 우려인이 해결,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 맥이 잡는 꿈, 아들 태몽, 멧돼지를 잡는 꿈, 대학 입학, 고시합격, 권리 확보 등이 뜻대로 성사된다. 모기를 잡는 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몽둥이로 귀신을 때려잡는 꿈. 몽둥이로 귀신을 때려잡는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고심하던 일이 해결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는다. 물가에서 손으로 큰뱀장어를 잡는 꿈. 주어진 복만큼 많은 돈을 거머쥔다. 행재 재물, 돈이 생긴다.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한미천을 잡는다. 물가의 풀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가업이 안정되고 경영하는 일에 성취 발전이 따르게 된다. 물개를 붙잡는 꿈. 많은 재물이 생김. 물고기를 웅덩이에서 많이 잡는 꿈.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며 돈의 출처가 다양하여 고갈되지 않음. 물고기를 잡는 꿈.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개천이나 논바닥, 천수당.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많은 재물을 모은다. 그러나 저수지, 호수, 댐에서 잡으면 회사 공금을 잘못 운용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긴다. 물고기를 저수지에서 많이 잡는 꿈. 남에게 도움을 받을 어려운 일이 생긴다. 물속에서 우렁을 잡는 꿈. 딸을 낳는 태몽. 태몽이 아니라면 길몽. 물이 마른 저수지 바닥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물이 마른 저수지 바닥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돈을 모으게 됨을 의미한다. 과연 그렇게 돈을 모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꿈. 우연히 무역업에 손을 댄 것이 호황을 맞아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꿈.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는 암시의 꿈. 바다에서 소라와 바지락을 잡는 꿈. 딸 태몽. 바다에서 조개 잡는 꿈. 미혼녀의 경우 혼담이 오가고 자신의 창작물을 남에게 보여주게 되며 임신한 사람은 여아를 낳기 쉽다. 아기가 장차 많은 재물, 사업체, 창작물 등을 성취시킬 사람이 된다. 바닷가에서 문어를 많이 잡는 꿈.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에 내놓았더니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좋아 상품가치가 치솟게 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황소만한 문어를 잡는 꿈. 무역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행재를 하게 된다. 바닷가에서 새우를 손으로 잡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여 자수성가하게 된다. 태몽일 경우 아들을 출산한다. 바닷가에서 오징어를 잡는 꿈. 지혜로운 딸을 낳게 됨. 바둑을 두는데 자신이 흰 돌을 잡는 꿈, 자기의 경쟁자를 쉽게 공략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꿈, 바지락 잡는 꿈, 딸 태몽, 바퀴벌레 잡는 꿈, 바퀴벌레는 정보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잡는 꿈은 이러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퀴벌레를 깨끗이 다 잡는 꿈, 바퀴벌레를 깨끗이 다 잡는 꿈을 꾸게 되면 벌레를 모두 잡아 빈자루에 나오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중요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반두로 물고기를 잡는 꿈. 비교적 적은 재물이 생기거나 많은 재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돈을 벌 일과 관계하게 되고 작은 성공을 여러 번 이루게 된다. 방 안에 들어온 쥐를 때려 잡는 꿈. 직장에서 횡령을 하거나 어떤 단체에서 부정한 일을 한자를 밝혀내거나 일의 중개자나 협조자를 찾음. 방 안에 들어온 쥐를 잡는 꿈.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좋은 친구나 동업자를 만나는 꿈. 방울새를 잡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취미생활, 재물, 취득 등의 길조이다. 밭에서 멧돼지를 잡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재로 인하여 집안의 희소식이나 파티를 열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배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꿈. 많은 재물을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거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암시적 표현입니다. 뱀을 잡는 꿈. 뱀을 잡는다는 것은 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뱀을 잡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잡았다가 놓치면 재물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재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뱀장어처럼 미끈미끈한 고기를 잡는 꿈. 뱀장어처럼 미끈미끈한 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입학, 취업, 결혼 등 새로운 환경을 접하거나 시작하게 될 징조다. 보트를 타고 벌판에 있는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어떤 잡지의 작품을 연재하여 후원원고를 받게 됨. 부인과 새댁이 개구리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제주 덩어리 자식을 낳아 입신 출세시킨다. 뿌리 달린 뱀을 손으로 잡는 꿈. 각종 시험과 고시에 합격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이파 승진, 당선, 승리 등의 길조이다. 사냥꾼이 총으로 공을 잡는 꿈. 총소리는 사냥꾼과 공의 중간에서 나무로 거간 꿈, 중개인, 중매인 등을 뜻한다. 소리가 난 것은 크게 소문나고 소식이 먼 데서 오는 것을 뜻하며 공을 잡으면 이를 성취하게 되고 재물이 생기게 된다. 사슴을 잡는 꿈. 사슴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가 소망하던 곳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고 미혼자의 경우 원순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사슴이 나타나 자신이 잡는 꿈. 시험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우수한 성적을 냄. 산속에서 여우를 잡는 꿈. 일종의 힘의 획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에서 꽁을 잡는 포수의 총소리를 크게 듣게 되는 꿈. 결혼을 추선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의 중개인이 사람을 물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산에서 노루를 잡는 꿈. 산에서 노루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학생은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일반인은 권세나 명예 등을 얻는다. 산에서 산토끼를 잡는 꿈.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가 좋고 날로 번창한다. 상대방의 손을 포개어 잡는 꿈. 상대방의 손을 포개어 잡는 꿈은 제자, 형제, 연인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끼호랑이 잡는 꿈. 새끼호랑이 잡는 꿈은 뜻밖의 곳에서 수익으로 돈을 얻을 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수입 등 재혼이 무섭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과 아내가 임신한 남자가 이 꿈을 꾼 경우는 장차 훌륭하게 자랄 아이를 낳는다는 태몽이기도 합니다. 새를 잡는 꿈 새를 잡는 꿈은 원하는 일을 이루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마음이 통할 것을 암시한다. 또는 재물이 생기거나 공모전과 같은데 출전하여 입상한다. 선조의 묘 자리를 잡는 꿈 선조의 묘 자리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정들었던 집을 옮기거나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된다. 손으로 반딧불을 잡는 꿈. 사랑과 행운의 열쇠를 손으로 거머쥔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식품, 취득 등의 기운이다 손으로 보황새를 잡는 꿈. 북이 공명하고 일취월장하게 된다.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잡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